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빈치리졸브 튜토리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튜토리얼 시간입니다. 튜토리얼은 방에서 편하게 앉아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호스텔이다 보니까 그걸 못 해요.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실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화면이죠. 우선 간단한 속도 바꾸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시고 스피드 체인지 그리고 이 퍼센트를 바꿔주시면 속도가 바뀌어요. 퍼센트를 내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퍼센트를 올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를 클릭하면 은 역재생이 됩니다. 끝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아쉬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만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솔직히 속도 관련 편집은 다빈치가 조금 불편해요. 감안하고 설명 들어주세요. 우클릭을 하고 리타임 커브랑 리타임 컨트롤을 켜줍니다 이건 온오프 기능이니까요. 설정을 끝내시고 끄고 싶으면 다시 우클릭하고 같은 것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건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클립 우측에 키프레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선 위에 이렇게 하얀 마킹이 생겨요. 그리고 그 클립의 재생 속도가 난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앞뒤의 속도를 다르게 조정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은 여러분 스피드램프 영상들을 보시면 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기능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프레임부터 느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킹의 윗부분을 잡고 끌면 이렇게 속도가 조절이 돼요. 아랫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마킹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쉽죠? 아 그리고 속도가 들락날락할 때 부드럽게 느려졌다가 부드럽게 빨라지는 효과를 주시려면 그 마킹을 클릭하고 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할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불편하다고 한 부분인데 이 클립 속도 조절의 그래프가 클립 전체를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긴 클립에 한 부분을 편집할 때는 지금 이것처럼 그래프의 굴곡이 거의 안보입니다 이게 확대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재생해보면서 어림짐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세계일중를 하면서 1일 1영상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그 영상도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전부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편집된 영상들이기 때문에 다빈치를 통해서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도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튜토리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도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봐요. h t right, r